1월 3일 초승달을 전후로 하여 부리고리 지역들에서 연일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오늘 남태평양 반화투 바로 옆에 훈가통가 훈가하파이 해저화산이 새로운 분화를 또할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남태평양 통가에 계속되던 강한 신발 지진들이 결국 2021년 12월 20일 오전 11시 2분에 통가의 훈가통가 훈가하파이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으며 추가 폭발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바로 옆에 반누아투에서는 연일 강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또한 1월 18일에는 보름달이 있고 반누아투에서 강진 발생 2주 뒤에 일본에서 큰 지진들이 작년에 많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1월 18일 보름달 전후까지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일본 지진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지진 횟수의 감소는 플레이트의 왜곡과 지각변동 등이 주요 이유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지진 발생 이유로 초승달과 보름달의 달이 인력으로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가령, 2021년 10월 초 초승달에 도쿄에서 진도 5강과아오모리현에서 진도 5강 그리고 12월 초에 야마나시현에서 진도 5약 그리고 와카야마현에서 진도 5약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초승달과 보름달 부근의 일본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이유로는 지구와 달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달의 인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고 학계에서 100% 지진과 연관된다는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